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으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자기신체사고에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3가단 83 24164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1.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망인은 피고 A와 생활 스타일의 면에서 갈등을 빚은 것 이외에는 큰 문제 없이 10년 넘게 피고 A와 부부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었던 점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망인은 피고 A와 함께 동사일을 하는 등 피고 A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망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귀가가 늦어지자 평소 망인의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생활 스타일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 A가 망인이 친구들과 식사하며 어울리고 있던 식당으로 찾아가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화를 내기에 이른 점 하지만 망인과 피고 A의 다툼은 폭력행위 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단지 피고 A가 망인을 억지로 이 사건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다소의 신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역시 평소 주량에 비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비교적 정상적인 의식 상태였던 점. 그러나 망인은 강압적으로 자신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피고 A의 행동에 반감을 갖고 이 사건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하차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 A에게 이끌려 다시금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게 된 이후에도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욕을 하면서 부부관계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점 망인은 이러한 주치 상태와 뒤섞인 흥분 상태에 피고 A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와 반감을 못 이겨 운행 중인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부부싸움을 하던 중피고 A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표출하기 위한 충동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인되므로 망인에게 최소한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의 차량의 운행 속도가 비교적 저속이었다는 점, 망인과 피고 A 사이의 부부싸움이 다소 과격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지만, 그렇다고 피고 A가 망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처럼 다소 과격하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수준을 크게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부싸움의 와중에 망인이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러한 결과를 감수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위와 같은 상해 발생에 대한 고의를 넘어서서 망인의 중대한 결과의 일이라는 점까지는 인식, 용인하였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이 책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는지 여부. 망인과 피고 A는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온 부부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망인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당에 일 있었던 다툼의 경위나 내용은 부부 사이에 흔히 겪게 되는 일상적인 다툼과 다를 바 없으며 피고 A는 위 식당에서 망인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고 망인 역시 출발 직전 한 차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사실은 있었으나 결국에는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함으로써 피고 A와 함께 기가하는데 묵시적이 남아 동의하였고 망인이 사교적으로 활달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한 편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있었던 모임에서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망인의 평소 주량에 비하면 소량의 음주를 하였을 뿐이며 피고 A가 망인의 이 사건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신랑이가 있었던 것 이외에 피고 A가 망인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정황은 목격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1 내지 6 사실로부터 바로 망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린 행위가 급박한 범죄적 불법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다거나 평소에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한 주치상태 및 부부싸움으로 인한 흥분상태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사물을 판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없었거나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3. 면책조항의 해당 여부 망인이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불이라는 점을 용인하고 이 사건 차량에서 뛰어내렸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 발생에 망인의 과실이 있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할수 없는 이상 원고는 단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즉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관하여 위 면책약관을 내세워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자기 신체 사고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